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프란 투자연구소 조은성입니다. 8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인데요. 지난주에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좀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 지난주에도 오르긴 그죠? 했죠. 예, 지난주에도 그 상승 흐름은 계속 지속되었는데자 네.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어진 이 상승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단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핫 이슈에서는 지금까지의 상승, 단기 상승은 베이크 시장의 속임수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조금 깊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8월 2주차 주간주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한 2주 동안은 미국 비롯해서 한국도 흐름은 괜찮았어요. 그죠?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제 1.6% 음. 어, 2490포인트 대를 찍었는데 어, 멀게만 느껴졌던 이제 2,500포인트 대가 코앞에 와 있다 보니까, 예. 어, 역으로 또 얘기해서는, 어,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하는 음. 어떤 경계심리, 예. 밸리에이션 부담도 좀 있고요. 음. 다행스럽게도, 어, 개인과 기관은 팔았는데, 예. 외국인이 에, 좀 많이 샀어요. 음. 1조 5,600억 정도를 샀는데. 일주간이죠. 그렇죠. 예. 그 전주에 외국인이 대략 7,600억 정도를 샀으니까 예. 그 이상의 배 정도의 규모의 매수가 좀 있었다는 건좀 고무적일 것 같고, 예. 지난주에는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는 뭐 이런 예. 일이 주후반에 있었죠. 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8월 5일날 미국 시장으로 발표되는 어, 신규 취업자 음. 수였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25만 명, 음. 그 다음에 그 전달의 예상치는, 저기 실적치는 37만 음. 명 정도였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아, 6월에 6월의 실적치보다도 음. 훨씬 높은 예. 숫자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주춤하기도 했죠. 예. 즉, 어, 경기 침체가 좀 멀어, 저기 멀리 떠났다고 하는 호재성 재료이지만, 한편으로서는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데, 그런 영향과 관련돼서, 어, 지난주에, 단기물인 2년 국채금리하고 장기물인 10년 국채금리 그 수익률 곡선이 역전 상태가 지속돼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더 벌어졌어요. 음. 45BP로 벌어졌는데 어느 정도냐 45BP로 벌어진 게 2000년도, 음. 22년 전에 있었던 일 이후에 예. 최고로 많이 좀 벌어진 그렇구나. 거예요. 이제 늘상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경기 침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자, 이것은 단기물이 금리가 높고. 그 그렇죠. 단기물이 금리가 낮은 현상이죠. 예. 네네.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음. 그 이전에는 아마 이 정도는 뭐 견뎌낼 수 있을 음. 거야 하는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중에 자꾸 어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벌어진다는 부분은 예.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지 지난주에 많이 오르고 지난주에도 음. S&P 500 지수가 플러스가 났거든요. 예.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은 4,140 포인트 정도 S&P 500 음. 기준으로 4,140 포인트 기준으로 있는 101 이동 평균선을 음. 돌파할 것인가. 예. 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런 101 이동 평균선 돌파에 도전하는 게그 이전에 세 번째가 있었는데, 예. 세번다 실패를 했고, 음. 이번에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음.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01 이동 평균선에 슬쩍 못 미친 음. 상태에서 예. 끝났어요. 예, 닿을 듯 하다가 다시 그랬죠. 그렇죠. 이게 <웃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데, 음. 덧붙여서 101 이동 평균선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예. 1월 고점에서 음. 6월 16일 저점이 예. 얼마냐면 3666.77 포인트인데 어쨌든 어4700 포인트 후반 4790 음. 포인트에서 3666 포인트까지 빠진 음. 것의 절반 수준이 예. 딱 중립이 4,231포인트예요. 음. 즉 4,231포인트를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예. 이번 주에 또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 1950년도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70여 년 동안, 동안 음. 떨어졌다가 고점대비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50% 이상 회복하고 나서는 음. 또다시 그 아래의 저점을 형성한 경우가 없었대요. 예. 최근에 있었던 거의 배어마켓 랠리인가 음. 아니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인가 하는데 그것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50%를 음. 상회하는 4,231 포인트를 넘을 것인가 말것이냐를 음. 이번 주에 이제 더불어서 아까 1 0 1이동 평기선과 합쳐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 이번 주에 그래서. 7월 그 물가지수가 예. 발표가 되죠. 9월 예.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두 번이, 두 번의 이슈가 예. 있다고 그랬죠. 7월에 물가상승률, 음. 8월 물가상승률, 7월에 고용지수, 8월에 고용지수, 음. 7월에 고용지수는 이미 좀 나왔잖아요. 와나 예. 자, 이런 것들에 앞으로의 영향을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이번 주에 있어서 좀 호재가 될수 있는 음. 것을 굳이 찾아보다면은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음. 이제 제한이 됐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란 게 뭐죠?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정, 음. 금융당국이 아니라 정책당국, 즉 예. 저기 백악관에서 음. 이런저러한 감세 정책을 음.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율좀 낮춰보겠다 예, 예. 하는 건데,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어, 저소득층이 음. 전기 자동차를 살 때, 예. 이 전기 자동차를 사는 데 따른 감세, 음. 세금을 깎아주겠다 예.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전기 자동차 건... 쪽에 조금 수혜가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 지금 예. 눈여겨봐야 음.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풍력, 음. 그 다음에 태양광, 예. 이런 설치 업체들에게 예. 또 감세를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업체에도 감세를 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입니다. 자,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이런 쪽 조금 예. 주목을 예.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향후 예. 이제 사차 산업혁명도 음. 해계본위를 지면서 예. 지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을 음. 어떻게 낮춰보자고 하는 정책 당국의 음.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음. 또 이런 쪽의 업종과 관련돼서 예. 많이 짜, 아, 좀 하나 더 이게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도 혜택을 음. 주겠다는 세제혜택을. 예. 예. 그리고 예. 또 공략 자동화면 로봇. 아, 그렇죠. 예, 예, 예. <웃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 주에 좀, 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하디슈입니다 최근 네. 1, 2주 동안의 상승은 시장의 속임수, 페이크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데. 네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그 페이크냐 아니냐와 관련돼서 음. 왜 상승했느냐부터, 예. 어,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음. JP 모가네?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JP모관 중에서 트레이딩 파트, 음,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파트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JP모관의 트레이딩 파트 쪽에서 음. 왜 이번에 올랐을까를 이제 에, 찾아봤더니 예. 한 네다섯 개가 나오는데, 음. 1번, 이제 그 거시경제가 재평가되면서, 즉, 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음, 그 경기 네, 침체라든지 네. 이런 많은 걸볼때 우리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너무 유치된 음, 것이 아니냐 음. 이런 상황에서 쇼크 버링이 들어온 거죠. 즉 네. 공매도 했던 그런 자금들이 언 얼른, 그, 공매도를 메꾸면서 음. 주식을 사는 것이.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배팅하는 하는 거죠. 팅 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오면 손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른 다시 주식을 산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대 기술주도 이제 음. 기술주 중에서도 좀, 좀 작게 작다고 여겨졌던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안, 실적이 좋았고. 안 좋았고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예. 거대 기술주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더라도 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쁘긴 나빴지만 음. 어, 예상보다 좀 괜찮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증시는 살아 있구나 예. 하는 부분이 있었고 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엄청난 자금이 많이 되기 있다고 예. 그 여전에 얘기했죠. 그들 현금화를 그렇 그렇죠, 그렇죠. 밴쿠버 예. 아메리카가 펀드 베이저 음. 설문 조사를 할때 최근에 1980년 이후에. 가장 많은 현금을 음. 가지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현금이 있는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음.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계속 주식 음. 시장을 떠나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음. 있었는데 즉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2주 동안에는 꽤 많이 좀 돌아온 예. 것이 예.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이제 기술적 저항선이 4200에서 지난번, 음. 지난주에 했던 주춤거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지난주에는 굉장히 고무됐었는데, 예.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드렸잖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너무 음. 많이 올라서, 음. 과연 이게 소화불량에 걸릴지, <웃음> 어쩔지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소화불량이 좀 조심해야 된다, 예. 뭐 아직 그런 불량까지는 얘기. 불량까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소화가 지금 잘안 되고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했었었는데, 아니, 라다랄까 또, 조금 주춤이다 음. 보니까 벌써 베어메켈 음. 랠리가 맞아.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베어메켈 랠리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음.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영국중앙은행, 그, 저기, 음. BOE가, 예. 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기준금리를, 50BP를 올렸어요. 저희 유럽에서 50BP를 많이 올린 거죠. 많이 올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50BP를, 어, BOE가 올렸는데, 이게, 에, 1995년 이후에 음. 처음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그니고또한 어. 이것도 37년 만에 이제 이렇게 예. 굉장히 빅스텝을 예. 좀 밟았는데, 그런데 총재가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향후, 음. 이제 올, 이제 지금 2분기, 이제 3분기를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올 4분기부터 음. 내년 4분기까지 음. 5분기 연속 어, 안 좋을 것이다. 그럼 침체 빠질 것이다. 년 이상 안 좋을 것이다. 네, 예,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음. 어 그래서 어올 내년까지도 안 좋은데 음. GDP 성장률은 내년에 마이너스 1 5 내년 예. 내후년에 음. 마이너스 0 2 5 계속 마이너스 후퇴를 그렇군요. 한다는 거죠. 내후년이 2 0 2 4년인데 그렇죠, 그렇죠. 2024년까지 계속 GDP 성장이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음. 그러면서 실업률은 현재 3.7에서 2025년, 예, 2025년 5년 6 3까지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실업률이 오히려 2, 3년 뒤에는 오히려 두배 가까이 늘어올것니다 그렇죠, 두배 두 가까이 음, 늘어날 것이다. 경기 침체를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 있다. 오랫동안 것이다. 보고 네. 있는데, 근데 금리를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금리를 그렇죠? 뭐 저기 뭐 조금 올린 것도 아니고 음. 빅스텝을 했어요. 예. 0.5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은 가계의 음.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고통스럽겠지만 음.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 아,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음. 한다.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 물가 상승률이 6월달이지 확정된 수치가 나왔잖아요. 예. 그게 얼마냐면 은 9.4였는데 예. 4분기에 가서는 음. 이게 13.3까지 음. 물가가 올라가겠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물가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빠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는 과열되고 있으니, 음. 우리는 경기를 어떻 소프트 랜딩이 될지 하드 랜딩이 될지는 네. 모르지만, 우리는 시켜야 된다. 음. 이 얘기를 이제 BOE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월러 봐라. 음. 파월러도 지금 기다가 들어야 돼. 지금 영국은 어, 경기 침체를 염려하면서도, 네.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예. 파월 도 잘못하면은 1970년대의 울쇼크 음. 시대의 에 저기 스태그플레이션을 음. 음. 너는 어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 예. 지난번에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한 경고다 그죠?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SIM 음. 기업 실사지수에과 음. 관련된 서비스 PMI는 좋게 나왔어요. 예. 계속해서 확장이 나왔는데 제조 PMI는 좀안 좋게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아직도 확장세, 50이 넘은 예. 확장인데, 확장세인 것은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규 주문지수가 음. 6월 달에 49.2에서 48로 떨어졌어요. 예. 주문지수가 떨어있다가는 기업들이 경제를 좋지 않게 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제 주문량을 예. 줄여둔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치인지를 모르지만 재고지수는 56에서 음. 57.3으로 또 재고는 또 많이 음. 가지고 있어요. 자, 재고는 올라가니까 주문을 낮추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예. 사고영향이 음. 주고받는지를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음. 지금, 이제, 주문자 지수는 줄어들고 재고 지수는 음.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에 84년 이후에, 음. 가장 높대요 예, 예, 이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가. 어~ 마이너스네, 그죠 그치, 그치, 마이너스죠 그치, 마이너스 시장이 좋다면 주문도 높아 올라가고 재고를 줄어들어야 줄어들어야죠 예예 반대. 예. 예. 예. 반대가 이렇게 음. 벌어진 게 (1984년) 이후에 최고인데 예. 과거에 안 좋았을 때 예를 들어서 (2001년) 음. 그~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밀리즘 버그도로 음. 인해서 그때 이제 있었던 거이고 그다음에 1990에서 91년, 음. 81년, 82년 과거의 경기 침체 때보다 더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예.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 는 과연 우리가 아, 최근 2주동안에이 예. 형태를 믿어야 될까? 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 하는 예.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저희 기업의 이제 그실적의 음. 추정치잖아요. 예. 추정치가 좀 올라야 되는데, 음. 지금 현재 기업의 추정치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3분기가 있고 4분기가 있는데, 보통 4분기에는 음.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예. 어, 비용 같은 걸 많이 반영을 음. 해서 기업 이익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향이 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올늘 4분기에 그냥 어닝쇼크를 한번 내라. 다그 반영될 수 있는, 반영하지 못하고 미정미정하고 미정 가지고 있던 음. 그런 나쁜 요소들을 싹 때려 넣어가지고 음. 한번 시원하게 빅배스 음. 한번 목욕 한번 시원하게 음. 하고 예. 새 출발하자. 예. 오히려 이런 주장도 음. 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예. 주식시장이 좋다.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찜찜하다. 음. 오르는 게왜 대청소의 날이 없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VAX 지수, 공포 지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26, 27을 건전해서 23까지 최근에 떨어졌어요. 음. 예. 무슨 얘기냐면은 떨어지는 것은 v i x 가좀 팔아야 될 음. 때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떨어지고, 어,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총세나를 음. 한번, 어, 맞이해서 음. 주식을 이게 어쨌든 한, 큰 폭의 하락을 한번 정도는 예.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결국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음. 구간이 아닐까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들었겠지만 저희가 8월 2주차 주간주의 시장 전망 하디슈에서는 어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은 잘 느끼잖아요. 시장 분위기. 네네네. 어떤 숫자나 지표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 수장 분위기를 느끼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상승 하락이 어,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시장에서는 있는데 그걸 이제 기술적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오늘은 네. 다분히 조금 더 침착하게 어, 시, 실제 시장의 지금 어, 경제나 지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팩트 중심으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그 팩트 위주로 전개를 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다 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물론 시장은 우리가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회가 날수 없으나 투자자들의 음. 입장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주식은 기업이고 또 전체적인 지수는 경제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투자 성향 또 여유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질까는 개인의 몫이겠지만 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 최근에 랠리는 어, 조금 시장의 기술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 이전 말씀드리고 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셔서 어, 이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